봐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 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바로 각을 세워 봐야겠어. 어떤가요, 여러분? 보석 개 150개 안 뜨셨고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곧 뽑을 겁니다. 전 다이아 50개. 야. <웃음> 훨씬이 바로 돕네. 여러분 지금 내턱 밑에 구독 있네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마흥이 소식 못들었어 소식이 없어 자 여러분 저 그냥 긴말 생략하고 바로 뽑기각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1대 100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사실은 유사 채널이 있어가지고 유사 채널에 1대 100을 많이 하더라고요원바로는 하비 채널이 1등이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뽑고 1대 100까지 바로 돌리는 네 그런 형태로 앞으로 영상을 항상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더 네, 이상 여러분들 뺏길 수 없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할게요. 자, 긴말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가, 바로 갑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총알은 260개. 진아, 안녕. 자, 내가 갖고 있는 총알은 260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만 떴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간다. 나도 사기캐 하나 있어. S리그에서 비비지 안그래 자, 첫번째 차시갑니다. 자, 부룩쓰레기. 자, 조니쓰레기. 아우씨. 자, 초파쓰레기. 자, 뿌랑키쓰레기. 자, 새끼 양상대쓰레기. 보자 새끼 양. 아이것이 이러다 백 짓겠네 씨. 자 알비다 뚱땡이 알비다 쓰레기 아야뭘 그래도 여기서 나와야지 추 쓰레기. 쓰레기. 뭐, 씨. 추쓰레기 니코로비 쓰레기 뭘씨나 이거 하나도 안주겠는데 캡틴크로 쓰레기 야나 일회창에서 안주는거야? 조로쓰레기 와씨 야나 아 욕날뻔했어 이거 진짜 심하지 않아? 진짜? 1회차에서 줘야지 아 아니 1회차에서 딴 거라도 하나 줘야 될거아니야어난좀복기운이 없는 거같아아 뭐야 이게 아씨 극혐이네 아 겸치 갖다 치워 2회차 바로 갑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나오게 나오겠지. 아, 근데 난두 개는 떴으면 좋겠단 말이야. 자, 2회차 각. 안 돼. 브룩 쓰레기. 와, 씨! 나왔어, 씨. 나왔어! 여기서 좀 빨리 떴단 말이야, 지금. 지금 좀 빨리 떴으면 내가 봤을 때두개 각은 나와. 와, 내가 봤을 때두개 나와. 야, 시사운 했잖아, 그죠? 아, 간다. 계속 간다. 아, 이,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쭉쭉 가는 거야. 킹쇠기. 어, 아, 좋아, 씨. 기분 좋아, 도와, 기분 좋아졌어, 씨. 야, 씨. 떠났어, 씨. 야. 와 대박이야. 또 나왔어, 씨. 와, 진짜 미쳤다, 진짜. 야, 이씨 어떻게 이래? 야, 이거 진짜 씨. 백각 나오겠다. 백각 나오겠어. 와, 씨 아예, 대박이다. 와, 씨 미쳤다. 미쳤어, 진짜. 야! 한 텀을 죽이려티 이게 또 나오냐? 와 야, 이래 차이 날린 거를 진짜 야, 진짜 씨 대박이다, 진 씨. 와, 미쳤다, 진짜, 씨.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기운을 이어받아 쭉쭉 갑니다 씨. 자 요삭 쓰레기 아 기분 좋아졌어 이번 턴이 날려도 괜찮아 아 진짜 대박이네 진짜 자 루피 쓰레기 아 괜찮아 씨. <웃음> 괜찮아 씨. 아 괜찮아 씨. 다 버릴 수 있어 아 진짜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진짜 이 흥분이 가라앉질 않네 뭐야이거 아씨 완어로우 원오로. 아씨 완어로우는 별로잖아 아 완어로우 일단 있어요 자 이렇게 얻었어요 아 미쳤다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야 진짜 그죠 완어로우는 별로고 자자 이제 3차시기 합니다 3차시기 와, 여러분, 씨, <웃음> 어린이 아닌데, 씨. 어린아를 선물 줍니다, 진짜. 야, 진짜, 씨. 쭉쭉 갑니다, 이거. 다섯 번 돌릴 거예요. 자, 3회차. 가기야 렛츠고. 자, 3회차. 야, 나 이렇게 뽑기 운이 있는 적 진짜 오늘 처음이야. 자, 코비 쓰레기. 뭐 뭐야, 이거? 아, 나메루 나왔다, 나메루. 아, 나메루, 씨. 오늘 우리 실방하면 또 씨, 이거 나메루한테 엄청 뚜까 맞겠지? 나메루, 아. 와, 나메루 나왔는데, 아, 씨, 나메루도 한 8,90값 세워서 가면 좋은데. 자, 간다. 계속 간다. 모건 쓰레기. 무룩쓰레기 자 루피쓰레기 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 그 하비션을 구독 안하는 사람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오늘 운이 따라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독 딱눌러주고딱 시작합시다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계속 갑니다 자 쿠로비쓰레기 자 뿌찌쓰레기 아 3회차는 요렇게 끝날것 같은데 남이 쓰레기아씨 뿌찌쓰레기 뿌찌 계속 나오네 씨 뿌찌 뿌찌 계속 나오네 자 희경한쓰레기 끝났다 아 그래도 남메루 얻었습니다 나메루 아 고마워요 여러분 구독해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자 4회차 강입니다 자 4회차 자, 4회차가 바로, 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렛츠고, 4회차. 자, 황금길 열렸습니다. 여러분, 황금길이 열린 거 보니까 뭐가 나올 것 같죠? 렛츠고. 어이, 뿌찌가 오늘 오지게 나오네. 아, 씨. 뿌찌가 오지게 나와줘. 자, 2회차. 자, 남이쓰레기 좀 빨리 떠줘야되는데 아... <웃음> 허신임 알겠어요 자슈추쓰레기아 마지막에 뜰것같다 느낌이 별른데 아... 씨, 느낌이 안좋는데 두개정도 떠줘야되는데 자 코비쓰레기 자 미스웬즈데이 쓰레기 브라키 쓰레기 아 이거 좀 느낌이 로인데 뭐야 이거 오 에이스 에이스 떴네 에이스티가 떠버렸네요 야 지금 시청중인사람이 진짜 4 0명이네와 에이스 같 일단 에이스 데려왔다 아 본키에서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 에이스 좋지 근데 나는 스네이크맨딱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씨또 났어! 또! 아 우소! 아... 아 우소! 여러분 아 우소비 나와 아 <웃음> 자! 이어서 갑니다 아에이스하 우소 떴네 자! 80각이네요 80각 그래도 야, 마지막. 자 마지막 자 마지막거 갑니다 마지막 어차피 이거 모은거는 스네이크맨의 올인하기로 완전히 내가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로 갑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5회차 여기서 두개 뜨는것이 개호반가? 딱 두개만 떴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하나는 받을거 아니야자우솝쓰레기자 헤르메포쓰레기 아니야. 혹시라도 하나 더 나올 수 있잖아. 그걸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부룩 쓰레기. 거기 쓰레기. 아안 나오겠다. 그지?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만 나오고 끝나겠다. 80 각이네. 출 쓰레기. 부룩 쓰레기. 아. 아 두개 났으면 좋겠는데 아 나이 다 나이 셌어 이거 여기서 뜨고 날이 세겠네 여러분 세개 얻었습니다 세개 250개 스네이크만 세개 얻었습니다 끝아 그래도 세개 건졌다 아세개 건졌습니다 여러분 아.. 혁명군 3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혁명군이 많이 마감상태입니다 이름 바꾸시고 에이티어 정확히 올려주셔야 네 그래야 이제 저희가 정확히 뽑아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네이크맨 바로 1대 1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나오면 90각인데.. 아.. 여러분 구독 안하신분들 다 구독 눌러주셨죠? 자, 스네이크맨! 자, 5성띠! 5성 달성띠! 그1세0 두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운은 끝나지 않았다고 자, 바로 갑니다 1대1두 2번 딱 돌릴게요. 아, 반갑다. 나도 진짜 사기캐가 좀 필요했었어. 맨날 진짜 샹크스랑 티치랑 카이도한테 뚝까 맞고. 아, 근데 이게 부캐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일단 가보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게요. 아, 매달 없이 그냥 합니다. 원래 날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스네이크만 꼈습니다. 자, 가볼게요. 아, 이게 뭐야? 뭐... 아니, 스, 스텝이... 뭔가 이렇게 깡총깡총 뛰네. 이것 봐, 봐봐. 스텝 봐봐요. 여러분, 스텝이 이렇게 깡총깡총 뛰네. 아, 근데 이거 1대1 돌려보면은, 아이씨, 스네이크맨이 코비한테 뚜까 맞냐? 이걸 하다 보면, 초반에 이렇게 졸개들 때릴 때, 한 방에 쓰러지면, 이 캐릭터는 좋은 거거든? 어, 씨. 이 캐릭터는 어쨌든 좋은 캐릭터인 것 같기는 해요. 한 방에 애들이 일단 쓰러지긴 쓰러지니까, 졸개들이. 열심히 키워야 되는 캐릭터인데, 이거. 스텝이 너무 웃긴데? 스텝이, 이게 종종 걸음이잖아. 이게 너무 웃겨. 아, 여러분, 스킬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블랙맘만 가요, 여기? 나, 네, 블랙밤바 한번 때려봤습니다. 와우, 킹코브라 오지네. 킹코브라 가 오지네. 아, 근데 이 스텝이 진짜 별로다. 근데 요게 공격범위가 되게 넓어 아 공격범위가 넓은 건 되게 괜찮네 뭔가 총을 쏘는 것처럼 공격범위가 되게 넓어 이것 봐 공격범위가 넓잖아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공격범위가 넓으니까 다 닿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이씨 자 킹콕으로 하면은 옆에 있는 놈까지 때려지나? 아니네. 전방만 때릴 수 있네. 이거 지금 내가 설명해주느라 지금 이런데. 블랙밤바 때려주고. 블랙밤바가 지대로네. 일단 처음에는 40명까지만 잡자. 미오크까지만 잡아주면 되는데, 아직. 아, 미오크까지 잡을 수 있을까? 미오크까지 잡아야 되는데. 자, 미국 끝까지 잡겠다 스킬각이니까 킹코브라 스킬이 굉장히 좋네 야, 좋은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조금 확실하다 이거. 원래 1회차에 메달 안 끼고 이 정도 잡긴 힘들어 이거 잘하면 50발까지 잡겠는데 안돼 안돼 야 이거 괜찮네 야나 1회차에 이렇게 50명까지 잡아보는건 처음이다 블랙반바 날려주고 킹커브라도 한 번씩 날려주고 아 진짜 괜찮네 캐릭터 1회차에서 이렇게 오래 잡기는 힘들어요 나 네, 1회차에서 55까지 하는거 진짜 힘들어 근데 이정도면 진짜 괜찮네 여러분 근데 이게 부캐잖아나 네, 괜찮네 캐릭터 진짜 좋네 내 네, 초반에 35 잡고 가고요 일단 올릴수 있는 만큼 이제 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더 1대 100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한번 볼게요 자 캐릭터에서 뭐 스킬이나 이런거 더 올릴 수 있는거 있는지 한번 보고 자 블랙밤바 올려주고 자 킹코브라도 올려주고 능력치가 있는데 자 홈에서 일단 받을 거좀 받아보고 다시 한번 해보자 예,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괜찮은 캐릭터다 진짜 자한번더 돌려볼게요 한번더 돌리고 한번더 올린 다음에 나머지는 경험치 폭탄 그냥 다 매겨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이게 좀 발휘하는지 한번 보게, 볼게요 캐릭터는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할때이 정도까지 하긴 힘들어 처음에 50킬 하기 힘들거든요 1대 1 0에서 아무것도 안 끼고 노메달로 근데 노메달로 50킬 넘게 가는거면 캐릭터가 좋은 캐릭터인거 맞아 무조건 맞아 너무 명확한 후기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번엔 70킬 각으로 한번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텝만 빼면은 사실 다 괜찮아 이게 스텝이 너무 이상해 이거 무슨 깡총깡총 튄다니까 진짜 이거 무슨 야씨 스네이크맨이 히그마한테 맞을 수는 없잖아 아주 좋아요. 이번에 좀 집중해서 많은 키를 날려보겠습니다. 자, 자, 거기 어쨌든 연타에 가! 이좀 예, 집중해가지고 이번에는 한 70킬 각정도 목표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쨌든 캐릭터의 성능은 어느정도 증명이 됐고 아 지금 원래 부캐야 와노조로 키려고 그랬는데 와노조로 가려면 무조건 얘야 지금 자 안보여 미오크아 이게 또 공격범위가 넓으니까 거의 맞은일이 없어 야 집중해서 아직도 스킬 한방 안썼고 안 요번에 70킬 각으로 준비 블랙맘바을 알려주고. 야, 씨, 지대로다. 야, 킹코브라 오지네. 왜 지들끼리 왜 그래? 자, 아론은 네, 아주 좋아요. 와 진짜 공격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좋다 야 70킬이 목표였는데 더하겠네 자 해군 잡으러 갑니다 자킹커브로 날려줄게 아 스텝이 너무 별로다 근데 야안 됐어. 야 죽인다 진짜. 내가 이렇게 캐릭터를 쓰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쓰는 캐릭터는 처음이야 진짜. 80각에 세워도 될라나? 자, 아이 스텝백은 솔직히 다 괜찮은 것 같아. 스텝백은 다 괜찮아 진짜. 아, 아주 좋아요. 한8 0명 각은 잡을 수 있을 것같아더할 수도 있어 근데 기코브라쓰레코브라기날려주려주봉쿠레가은레히잘 싸우더라고 쓰대1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자크로커다 잡아볼게요. 이리 와. 자 어려요. 킹코브라 킹코브라만 알려주고. 아 근데 진짜 스텝 빼고는 캐릭터 자체 를잘 만들었네. 아 근데 이스텝봐이스텝이 아주 진짜 예술이네. 어, 7 0킬만하려3데8 가긴 킬 가긴 해. 9 0킬까지갈수 있을까? 야 이거 레벨 34짜리야 아... 어디있니? 뭐야 왜이래? 뭔가 이차로또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 여러분 이게 지금 30짜리에요 <목소리> 야 50명 잡았다 와자 여기까지 했네요 1렙으로 플레이하실 때 80렙되면 제 기억에는 여러가지 올라가서 50명 깬것같아요 좋은 캐릭터네요 여러분 아네 아주 좋은 캐릭터고 이제 이거 다 올리고 이제 실방 마무리 할건데 53까지 한방에 올렸네 이제는 경험치 매기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이제 다 올려볼게요 지금 53까지 올렸어요 53까지 자 강화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자 레벨을 80까지 올려요 자 원펀치 쓰리악랭이 지금 6402까지 올렸네 스킬은 뭐더 안되는 것 같고 이제 매달만 좀 달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